안녕하세요 오늘은 장 보면서 스웨덴 마트 구경 해볼게요 음, 올리드엠이 좋은 건 올리드엠 센트럼에 세 개의 마트가 모두가 있다는 건데요 음, 리들, 이카, 쿱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약국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웃음> 그래서 오늘은 세개 마트 구경하면서 영상 찍어 볼게요 여기가 올리드엠 센트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이니들인데요 그냥 세 마트 중에 세 개의 마트 중에 제일 싼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창고 느낌이라 이게 렇막 집기도 편하고 <웃음> 엄청 싸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알고 보니까 니들은 독일 브랜드라서 독일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들이 제일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쭉쭉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옆쪽에 판트라고 캠을 수거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웨덴에서 페트병이야 아니면 병을 살 경우 이렇게 판트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보면, 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적혀려요 <웃음> 나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하지? <웃음> 그 다음에 여기도 캔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전 거는 2크로나인데 이번 거는 1크로나요 어? 나 아직 덜 했는데 다시 다시 이렇게 얘쁘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끝났을 때 이걸 누르면 이게 종이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 1크로나, 그리고 아까 전거 2크로나. 이렇게 나온답니다. 만약 이걸 누르면 기부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마트 구경하러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마트를 잡요 손가락을 이렇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렇게 삐요뜨려 이렇게 고 이렇게 삐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삐까 엄청 큰 바게트랑 크레트 독일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엄청 겁나 큰 빵들이에요. <웃음> 야채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저는 스웨덴 공식 음식 이트보를 할 거기 때문에 음, 감자 조금이랑. 저는 플라스틱이 렇게 구비가 되어있긴 하는데 장바구니도 들고 왔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주가 담는답니다 주화대는 저는 잼을 많이 곁들여 먹는데요 모든 음식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건이 친구 띵곰 베리잼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고? 제가 요리하기 싫을 때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크리스피 게 음식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하하 <웃음> 그리고 수많은 고기들 짜잔. 음, 게 보이시나요? 이들은 할인을 엄청 한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예. 빨간색 오렌지 딱지 <웃음> 수많은 치즈와 유제품들 치즈들이 엄청 커요 나라나 그렇듯 수많은 냉동식품들. 스웨덴은 독특하게 이렇게 야채를, 얼린 야채? 냉동식품이 엄청 많아요. 어서 미트볼을 찾아 봅시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미트볼을 찾았어요. 들겨먹는 그럼 이제 소스를 찾으러 가볼까요? 드어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 미트볼 닮은 건 이거겠죠? 이렇게 링곤베리잼이랑 오이랑 오이 피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트볼 그리고 이 소스까지. 생각해보니 오이를 사러 가야 되거든요. 오이를 사러 가봅시다. 과일코너. 우이 두 개가 할인한다니까 우이 두 개를 짓고 수많은 야채들을 지나서 어? 제가 고른 감자보다 작네요 빨감자네? 어? 이케아에서 먹었을 때 이렇게 큰 감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면 이걸 사는 거예요. <웃음> 근데 혹시 다른 게 필요한가 해서 번역기를 돌려봤거든요. 우유가 필요하대요. 다시 우유 사러 갑시다. 신나는 유제품은 지나,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우유 초록색이, 어, 이거 큰 거네. 1.5% 지방 좋아요. 얘가 아마 3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얘를 결정... 이들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탈은 어떻게 나올지 구경하러 가볼까요?